요게 이제 제가 아까 이집트 친구 사귄 건데, 요렇게 됐어요. 그, 글을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면, 이집션 코리안 프렌드십 어소시에이션 돼있죠. 이렇게. 위에. 그룹. 여기, 여기 보시면, 요렇게. 그러니까 뭐 한국이랑 이집트 친목, 요런 그룹 위에. 제가 검색을 했어요. 가입, 가입을 한 거죠. 내가 원하는 그룹을 그래서 인사를 한 겁니다. 가입 인사 한 거예요. 가입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어, 여기 그룹 멤버가 돼서 기쁩니다. 제가 여기 그룹을 가입한 이유는 제가 2016년 7월 여기를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많은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 관해서 뭐 한국에 있는 분들이면 제가 정말 기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저 얼굴 사진 있는 거랑, 제 사진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아, 이제 댓글이 막 달리죠.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 가운데 친구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해서, 아까 요 친구, 보이시죠? 요 친구. 이 친구가 아까 질문하고 막 댓글 나는 친구. 요 친구, 한국말 하는 친구도 많이 있어요. 보면. 언제든지 오세요 이 친구는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유학했던 친구인데 다시 이집트 가있는 친구인거예요자 이거는 지금 해외도 되는데 한국을 왜안 되겠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서울에 사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내가 그거 다 만날 수 없잖아요 여기서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자 자, 바로 보겠습니다 자. 아까 나머지 두 번째 거, 오른손 말고 왼손에 문청 사례 있었죠. 문청 사례.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문은 뭐냐면, 질문의 문입니다. 질문의 문. 자, 우리가 이제 그룹을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사실상 내가 그 핵심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진 않아요. 왜? 그간 그들이 같이 보내온 시간들이 있거든요. 우리 흔히 말해서 터세 이런 거라고 그러죠. 이, 이방인, 외부인에 대해서 우리 안쪽 멤버로 잘안 들려 보내줘요. 그리고 관심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쪽 새로운 집단에 들어갔을 때 근데 그 핵심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세 명이서 만났는데 한 명은 나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아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한 명은 나에 대해서 정말 진심어린 궁금함으로 계속 나한테 질문을 해요. 어, 어떤 일 하세요 어, 너무 좋았겠다 그러면서 요즘에 뭐뭐 연말에 는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은 내가 느꼈을 때 어느 쪽으로 관심이 더 가요 어 나에게 질문하는 사람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난 질문을 했으니까 당연히 대화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과 나의 관계심이 쌓이는 거죠 왜 대화를 하니까 서로 알아가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가입 인사를 우리가 하잖아요 가입 인사 어떤 분들은 그냥 가입만 하고 가입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온라인을 떠나서 사람 예의잖아요 우리가 어디 새로운 데 가입하면 당연히 인사하듯이 만사가 인사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거는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시니까 더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행동들 은 그래서 질문을 할때 가입 인사를 질문에다가 하시는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에 엄청난 효과. 첫 번째. 자,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룹에다가 뭐, 이건 뭐예요? 라고 예를 들어서 아무나 질문했다 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 질문을 누구라도 보겠죠. 공개적인 곳에, 오픈된 그룹 하니까. 근데, 하, 다 질문 대답은 안 해도, 최소한 또한 명은 거기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누구예요? 룹자 <웃음> 그룹장은 <그렇지 않은> 거요 <웃음> 책임자네요. <웃음> 왜? 어느 그룹에 언론거내그룹이 언론한거잖아요. 그러면 은 대답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아무리 바빠도 허투로 대답을 못해요. 왜? 내가 대답하는게 누가 봐봐요? 거기 안에 있는 네, 그룹 멤버들이 다 보죠. 에이, 그럼 나는 나의 전문성을 걸고 내가 하는 일을 걸고 이그룹 운영하는데 을 질문에 와서 누가 질문했는데 그거를 성의 없이 대답을 하거나 아무렴 뭐 전문적인 뭐 지식 없이 아무렇게나 대답을 한다면 나의 명예에도 나의 브랜드에도 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지만 그룹장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심성의껏. 자, 그럼 그런 통해서 나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질문한 나는 전문적인 답변을 얻을 수가 있죠. 전문가의. 근데 사실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전문가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면은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찾아간다 하더라도 공짜로 돼요? 안되죠 돈을 내야 될거아니야 <웃음> 시간당 상담비용이라도 뭐 세무사든 별리사든 근데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여기 패친들 중에 별리사 하시는 분들 계시고 세무사도 다 계세요 그분들 그룹에 가서 질문을 하면 그분들 대답 안해줄까요? 해줍니다 네. 본인 그룹이니까 그런 식으로 나는 무료로 전문가의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사람과의 관계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많이들 실수하는 게 질문을 했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줬어요. 여기서 실수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거기서 끝. 벌기서 논리가 없어요. 네, 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음 답변할 거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팁은 뭐냐면, 그 사람이 답변을 했을 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요. 거기서 꼬리를 물어서 한번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라고 되물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또 다음 답변이 오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대화를 내가 끌고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밤새도록 한 사람이랑 뭐, 이야기를 깊게 했다고 볼게요. 그럼 다음날 아침 되면 두 사람은 훨씬 더 관계가 가까워져 있죠. 똑같아요. 여기도. 계속해서 한 사람과 거기서 특히 그룹장이랑 이야기를 계속 하다보면 그 그룹원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참여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그 그룹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관계집이 쌓이는 거죠. 자 근데 가끔씩 이런게 있습니다 난 질문을 했는데 답글이 안돼 답글이 안돼요 <웃음> 네, 뭐 무풀이야 무풀 무플. 우리 리풀에 없을 문자 붙여가지고 무풀이라고 해요 <웃음> 이게 뭐지? 왜 그럴까? 자 그거는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룹이든 밴드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올린거는 확 내가 댓글 달게 많아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올린거는 아 답글 하기도 싫어. 잘 보면 그 내용이 나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 많아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댓글을 다는 것도 나와 관련이 있고 내가 할 말이 있는 부분에는 달죠. 근데 전혀 스팸성이고 상업성이면 달기도 싫어요. 사실은. 그럼 내가 질문을 할때 <웃음> 네, 질문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팁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있죠. 정리 그 다음에 그쪽 그룹이 요구하는 관심사가 있죠. 요거를 겹쳐서 해야 돼요. 요 가운데. 같이. 자,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하는 사업군, 정리, 수납. 그 다음, 요쪽이 원하는 관심사. 예를 들면, 20대 남자가 모인 그룹은 여자친구 사귀는 게 관심사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렇겠죠. 크리스마스 때 혼자 보낼 수 없다. 이런 관심사가 많을 거고, 요쪽은 정리를 하는 거.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어. 내 여자친구가 보고 싶게끔 하는 내방 꾸미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게 질문하면 그쪽에서도 답을 달수 있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 역시 내 전문 분야니까 같이 심,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니면은 어 지역 단체에 지역 단체 뭐 그룹에 지역 그룹에 가입을 했다고 그게 송파구에 가입을 했는데 송파구에서 12월달에 마침 뭐자손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정리 수납 그쪽 경계자라면 이런 거 질문할 것 같아요. 어, 저희 12월이고 연말이고 한데 서로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끼리 또는 지역 주민끼리 따뜻하게 집에서 남는 물건이나 필요 없는 물건 정리도 할 겸. 우리 바자회한번 하면 어때요? 라고 하면, 이제 정리하는 법도 내가 버리는 방법도 강의를 할수 있겠죠. 거기 자연스럽게. 그쪽에서는 모아서 지역 주민들 위해서 만화바드 운동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내가 그 그룹에 보고,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봐야겠죠. 이건 제가 다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든 건데 그런 식으로 내가 같이 할수 있다라고 는 그러면 댓글이 많이 달려요. 질문도 제가 방금 이집트 쪽에 그 글을 올린 그룹이 이집트랑 코리아 교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관심이 가는 거죠. 제가 이집트랑 뭐 미국 교류에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서 청년이 되려면 <웃음> 관심이겠어요. <웃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심사를 제대로 찌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단계에서 어떤 가입 그룹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문청사례 청입니다 청은 우리 요청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작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작은 부탁 뭐 예를 들면 자 그럼 용사로 쳤을 때어 상대방 뭐 이래서 다이어트 하는 그룹에 아 어, 여자분들은 어떤 그뭐 몸매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뭐 스타일을 원하시는지 간단하게 말려줄수 뭐 있을까요? 라고 해서 그 쪽에서도 부담이 없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무 큰 부탁 말고. 그러면 어떤 형,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기분의 데이크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그 사람도 다음에 나에게 부탁할 만한 건수가 생기겠죠. 왜 나도 부탁을 들어줬으니까. 이렇게 해서 서로 작은 교류의 계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감사의 사자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로 상대방을 배려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댓글을 하나 달더라도 그게 담은 10초라도 그 사람은 나의 답변을 나에게 답변하기 위해서 본인의 시간을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다 또는 그게 정말 전문가의 의견이라면. 당연히 감사를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댓글의 첫 줄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렇군요 라고 하고 다음 내가 할 말을 연결하시면 좋아요 댓글에 마지막으로 내는 예의 범절입니다 예 예의의 예자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온라인상으로 옆에 있진 않지만 결국에 그 뒤에 행동하는 주체는 사람이거든요 댓글 쓰는 것도 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잘 아시겠지만, 예의를 항상 지켜주시는 거죠.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겐 항상 존중 하고,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막대하지 않고, 또 존대를 해주고, 하다 보면은, 아, 이 옆에서 다 보거든요. 우리 흔히, 뭐, 마을에서 보시면, 저집 아들 내면은, 어, 뭐, 예의가 발라 이런 식으로 다 보시죠. 주변에 어르신 분들이. 안 보는 척 하면서, 소문도 다 나요. 요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좋아요만 누르고 댓글만 달아도 내 타임라인이 내려서 다 표시가 되거든요 공유가 돼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항상 예의를 갖춰주시면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 옆에 사람들 다 보고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남미한 거랑 유럽한 거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크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 자 모두 이제 휴대폰을 꺼내주세요 자 휴대폰을 꺼내셔서 페이스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스북 여기 정리수나 그때 그룹을 만들었나요 저희가? 저희가 있어요 어, 룹 그룹? 그룹 이름이 이름게 되죠? p group group g r o u 가 group 오 r o u p group group group group g r 네 u p g 대폰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위에 검색 보이시죠? 검색 여기. 네. 네그 거기에 정리하십니까? 여기 오크 오버라이즈 스쿨을 쳐주시면 돼 네. 시러 질문의 선생님 요 네, 저희 현재는 들어 있어요. 네, 자 저도 신청했습니다. 따끈따끈하네요. 십월 칠일날. 자 그룹의 사진이나 활동 모습 올려주세니저 지금 대기돼 있는데. 네. 네. 자, 승인이 되시면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쓰기가 돼요.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가입이라고 처음에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회색깔로 돼 있으시면 아직 가입이 안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눌러 주시면 요청됨이라고 볼 거예요. 요청됨. 그러면은 요쪽 그룹 멤버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이제 가입이 되는데 그거를 확인하시려면 여기 보시면 화면을 살짝 밑으로 살짝 당겨주시면 이렇게 위에 새로고침이 뜹니다 여기 이렇게 재활용 표시 보이시죠 여기 딱 하면 요청이 되셨으면 받게요 자 가입 아직 요거 가입함 안 나오신 분 손들어주세요 이 그룹에 남자분이 아, 있어 <웃음> 예. 글쓰기 아, 나왔어요 글... 저 뒤에서도 네. 안보였어요 그리고 글을 이제 하나씩 가입 인사를 쓰실건데 글쓰기를 눌러서 본인이 하는 일 그리고 네. 질문 같은 것도 한 번씩 연습을 해볼게요 우리 원래는 이거 다른 그룹에 가서 해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여기서 <웃음> <웃음> 자 안녕하세요 음? 그 전체 카톡은 어떻게 해요? 전체 전체 채팅? 전체 채팅이 f a c e b o 네 k 이스중에 네. 그거 없나요? 그런 a 로없을거 예, 요 따로 없고 그, 이제 k 그, 거 일단 가입 인사하고 예, facebook. 예, f a k c 컴퓨터 사진을 하다가 잘못서 사진이 올라갔으면 그걸 어떻게 찍어요?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자, 글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고 프로필 설정 안 되신 분들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화면 가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석상자 보이시죠? 여기. 네, 네. 그거를 누르시면 내 프로필 보기가 있어요. 네. 내 프로필 보기 여기 첫 번째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요런 화면으로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편집 이죠 편집. 거기 들어가시면 내 프로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했는데 처음에 여기서 안하고 그냥 제가 사진을 올렸더니 그냥 바로와마 사진 앨범 쪽으로 그냥 간거같아요 돼요 네. 그걸 지우고 싶어요. 저 화면에서 쭉 올리면 밑에 사진이 큰게 하나 나와요. 그 사진을 없애고 싶다. 아 <웃음> 거기 보시면 여기 역삼각형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어, 네뭐 여기. 아까 그 사진이. 음, 네 사진, 사진마다 다 있거든요. 음, 요거는. 네. 그거를 누르면 네. 삭제가 있어요 아, 뭐. 여기 게시물 내가 어디 있는지 못삭제 삭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혹시 삭제된거 아 이거는 삭제하실 분만 삭제하시면 되고 음, 아까 가입 인사 음, 계속 할게요 요자 음, 하시면서 사진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사진. 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 여기 그 이름이 영어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한글 이름이 좋아요. 한글 이름이.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이름도 쓸수 있고 한글 이름도 쓸수 있고 중국어도 다쓸수 있거든요. 그 나라권 친구에게 자동으로 그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국분들 상대하실 때는 한국이름 좋아요 가 토당... 네, 거기 설정되어가고 여기 이렇게 있어야 사진지 응, 예쁘신데 왜? <웃음> 너무 뜬금없이 사진 하나 뜬꼬 이려 <웃음> <올려놨다. 웃음> 안 없어지면 조금 있어야 되나요? 시간이 걸리나요? 응, 여기다 없어져. 자. 응. 응. 응. 응. 응. 응. 응. f 응. 응. 재미있 <laughs> 여기가 이제 전남 쪽에 있는 그 두유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중소기업인데, 이제 SNS를 배우셔가지고, 여기 전영광님이 회사 대표세요. 그래서 전 직원들을 여기다 초대를 한 거예요. SNS 교육도 하고. 이분들이 이제 사실 처음에 이제 컴퓨터를 이 사장님이 다 준비를 했거든요. 서른대를. 노트북. 근데, 켜는 것도 잘 모르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다 교육받으셔가지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모든, 회사에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올려요. 이게 저번에, 보시면, 이제, 뭐, 어디,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 다 올리고, 요거를 파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직원들 모습, 이런 것들. 방문해 주셨습니다. 요런 하나하나 사건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그룹을 다 가입을 하셨잖아요. 여기 응. 모크 오버나이저 스쿨. 그러면은 내가 활동하는 것들을 예를 들면 오늘은 어디 어디 갔습니다. 아니면 오늘 지금 누구 상대로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강의를 다 이제 여기다 그룹에 다 올리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아, 우 저희 그룹에 가입하셔서 제가 어떤 거 하시는지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라고 할때 훨씬 더 풍성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지금 연구 중 이런 것들. 올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이 회사가 뭘 하는지를 상품만 먹는 게 아니라 다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생산이 없는 날에는 배관 조정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네. 그럼 이제, 보시면은 소비자, 내가 관심 있는 소비자면은 댓글도 달수 있겠죠. 아, 오늘 뭐 배관 수리하셨군요 하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 사람. 요즘에는 사실 마케팅할 때 노출보다는 관계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아, 너무 많이 뭐 알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오진 않고 그리고 그 노출 마케팅이 끝나는 순간 그게 지속되진 않아요 우리 흔히 말해서 네이버뭐 키워드 광고나 파워블로그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위 노출하는 거 있죠 그쪽에서 맛집들이 그런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막 조사를 해보면 그거 할 때는 잘 온대요 뭐여여서 오든 뭘오든 검색하면 나오니까 근데 그 마케팅을 지불하는 걸 멈추면 당연히 상위 노출이 안되겠죠 그럼 그게 또 다시 급감해요 근데 관계를 형성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랑 그러면 은 그거는 따로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관계식은 이런 것도 이제 뭐 회사에서 하는 회의 내용도 전부 다 이렇게 공유를 하시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도 좋아요 나의 직원, 내가 하는 일 이외에 다른 직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소통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검색 이 공개 그룹으로 돼있으니까 외부에서 봤을때도 아 훨씬 더투명하사구나아 이런식으로 내가 이 제품을 먹고 있는거구나 정리순환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이제 괜찮으시면 집같은거 요렇게 뭐 비포애프터도 올릴 수 있고 너무 만족하면 그 사람이 직접 댓글이 달수도 있는거잖아요 후기로 와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12월달 나도 여친을 내방 초대할 수 있다 이벤트 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인증상 찍는 것도 그룹에 올릴 수도 있고. 네. 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게, 나눔포트라고 해서 여기 식물, 여기 이제 만드는 회사거든요. 식물을 이렇게 용기에다가 하는 곳인데, 이런 어, 식으로 파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벤트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한테 전부 다 나눠줬어요. 그 무료로. 근데 거기다 넘버링을 다한 거예요. 뭐, 용산에서 받으신 첫 번째 분. 성북구에서 받으신 22번째 분. 그걸 다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예요. 포스팅을 하게 시키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받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포트 제가 네개를 받았어요. 이렇게.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름도 지어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려야 주게끔 했어요. 올려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댓글을 하나씩 달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씩 제가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사진 쭉 하고 나중에 뭐 지금 산책 나온 거 요렇게 찍어서 올리고 이렇게 기분 좋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다른 분도 받으신 분이 본인 아들이랑 받은 것들 이렇게 올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살아있는 스토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막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알리는 게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거? 제가 밖에 놀러나가고 싶은데 비가 와서 못 나가는 아이비와 허브 창밖을 보면 아쉬움이 달릅니다 리고 <웃음> 이제 달고 근데 제가 갑자기 여기 보면 회색깔이 막 생기면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물을 다 빼라고 하셔가지고 물을 급하게 다 빼고 이런 식으로 고객이랑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요. 내가 요번에 이제 막 커버, 커버 벗기고 이렇게 하고 또이 그렇게 놀고 있는 거. 오늘 제가 이제 막 사진 찍어서 동영상 찍어서 올리고. 아 오늘 과학사 잘 하시고요. 저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안녕. 네, <웃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뭐, 고양이 키우는 것도 올리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것도 다른 사례예요. 나눠주신 것들을 이렇게 후기식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룹에. 그럼 다른 분들이 봤을 때다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또 올리세요. 그 대표님께서 질문을 아예, 나눔포트, 이거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되겠죠. 정리, 나만의 정리 노하우가 있다면? 라고 그룹이 딱 올리는 거예요. 막 댓글도 달겠죠. 일반 사람들도 쉽게. 그러면, 아, 우리 그러면은,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해서 또그한 걸로 또 이벤트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 통해서 소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음. 이제 제가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가서 이렇게 또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기록이 다 남죠. 이렇게 보니까 어떤 회사인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자 가입 인사 다 남기셨네요. 자. 저 질문했어요. 질문 답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숙제, <웃음> <축제>? 숙제, <웃음> 축제? <웃음> 예요여기도 <축제예요? 웃음> 질문하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럼 <웃음> 이제 답변 해드려야죠. 네. 안녕하세요. <웃음> 조금 이제 여기 함영숙님은 사진이 조금 멀어요. 보면. 네. 조금 더 가까운 걸로. 하시면 좋아요 조금 먼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룹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벤트를 걸어주세요 이벤트 이벤트 자 제가 오늘 도 강의하기 전에 이벤트를 걸었거든요 송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센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12월 2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쭉 내용이 나오죠 어떤 것들이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후기나 이런 것들 올릴텐데 이것도 나중에 다 이력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주소가 다 남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2월 달에한 행사들을 누가 보고 싶대? 이것만 다 링크로 보내준다. 따로. 그래서 이제 여기 오크 오건아이드 스쿨 같은 경우에는 뭐 연말에 행사가 있다 또는 이번에 어떤 강의가 있다 하시면 여기 이벤트를 들어가셔가지고 이벤트 만들기로 항상 이 사건들을 오프라인화 이렇게 시켜주시는 거. 꼭 해주셔야 돼요. 음. 네.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보기 추천합니다. 아. 최소한의 물건. 또 제가 질문이 또 들어가겠죠 이렇게. 아 그걸 가나 보고도 가저게친친 그런 것도 되겠죠. 아뭐 남자들에게 남자. 보여주고 싶은데 막 네. 그렇죠.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음, 그런 것도. 저는 어느 것도 네, 이벤트 하냐면 심지어 그 이름 짓는 것도 있죠. 이름 짓는 것도 이벤트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아, 이번에 우리 뭐연말에 행사할 건데 이거 이벤트 이름 몰라면 좋을까요? 아무지 달려요. 이렇게부터. 어 그런 것들. 함께 뭔가 이렇게 협업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받, 어, 가꾸어 나가시면 좋으세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그 오크 거기 가입하셨으니까 하나 더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 송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센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그룹이에요 여기 사회적 경제적 지어센터 여기 같이 입주해 계신 분들이랑 다들 친하게 지내시고 계세요? 네 네. <웃음> 네. 사실 여기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네트워킹만 잘해도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번에 남미 갈때 여기 오색 문화 림이 협동조합 단청을 제가 받아가지고 남미 친구한테 전달해줬었거든요 자 여기 송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쌤 여기 들어와서 가입을 해주세요 자 최정원님 최정이님 되시나 아니고네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가입 승인 다 해드렸습니다 아 그거 들었나 들었나? 들요저희 작년 생활부터 가입하셨을건데 있는지 안는지 알지? 어, 저는 여기 들어가시면 글쓰기가 나오면 내가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그룹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 거기 들어왔어요. 셀 모두 모이. 그룹 모드고. 셀 네, 송파 네. 있다. 그래서 이벤트에 신청하실 거 아니에요? 아, 맞아 <웃음> <진짜>. <웃음> 자 어. 여기 다 되셨죠? 응. 여러 보시면 오늘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여기 상담은 아니면 저기에 어, 요청. 요청 아직 하지박 <웃음> <박수> 모성님 <웃음> 이호정님 고경수 <웃음> 님다 <오경수님>. 됐죠? <웃음> 그분은 그 응. <웃음> 빠른 수라 감사합니다 야 빠른 뭐? 글 감사합니다 <웃음> 정말 빠른 빠른 <웃음> 빠른 네, 요게 이제 제가 그 남미 갔을 때뭐 전달한 거예요 여기 오색 문화알림 협동조합 단청 문패 받아가지고 한 거거든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만 네트워킹 잘해도 당장 이분들도 방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같이 또 이렇게 일을 네.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언제 이렇게 많아졌어? 160명이나 돼. 쎄네 음, 아직 한참 부족해. 많이 더있으셨 좋겠네. 몇명 있어야 되나요? <웃음> 그게,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해볼까? 좋은데 거기에 음식이에요? 또 이제 더나 나와 관련된 분이 있으면 좋겠죠. 2이0 어, 자, 여기도 가입 인사 해주세요 뭐 안녕하세요 정리 수납 뭐,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누구누구 입니다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그래. 표정이라고 음. 해 저의 <웃음> <웃음> 김미경씨가해 주세요 <웃음> 정리 수납에서 미모 <웃음> <이모를. 웃음> 서로 뭐 인사하고 지내요? 아니면 음. 연말에는 다들 어떤 게 있으신가요? 라고 또십가 장기자랑 나갈 예정입니다. 185번, 이거 초무대신분 있잖아요. 옆리 앞에 네. 그분 댄스 하시죠 댄스? 네. 댄스도 스타트를 꾸는데 그날 무엇을 하시단 해나? 아, 가보디크 연습해야 되나? <웃음> 방귀품 아프도록 저로 연습해. 아, 뭐 이벤트가 있나 봐요. 다음 주에. 아. 다음 주금요일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요 아. 네. 네. 아. 신청하세요. 아. 음. 아, 그럼 여기. 여기, 여기 가족들. 어. 아. 여기다가 이제 이벤트 하나 거는 거죠. 아. 저 같은 경우. 네. 네. 12월 뭐 며칠. 금, 금요일날 오르시네, 이벤트는. <웃음> 금요일에. 금요일에 배우셔야 되겠네 안하시면 근데 보통 어떤게 좋냐면 이벤트를 만드시는 분이 알려줘요. 잘 음... 아, 음. 무슨 말이냐면 음. 그주체자가 음. 음. 노출이 많이 돼요. 사실은 음. 그리고 딱 뭔가 만드는 사람이면 은그 사람 위치도 사실 높아 보이잖아요. 뭔가 주체적이고 음. 뭔가 리더 역할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벤트 같은 것도 없으면 음. 내가 만드는 음. 게 좋아요. 그냥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벤트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상품을 걸게? 뭐 이런... 아니요. 그냥 모임 아, 임 아, 제가 지금 이벤트는 아니고 다시 댓글을 달은는 이게 지금 단톡방 같은 게 없으니까 여기다 올려놨는데 다음 오크샵에 드레스 코드를 정해서 입고 오자 어, 그런 것도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지금 여기 집약이 해달하어어 올려놨어? 어디에 올려놨어? 디 올려놨어? 저희 좀센 들어와 있잖아요. 센 들어와 앞으로 좀 나오세요. 거기만 들어가 있어요. 센 아직 안 끝났죠? 센 아직 아, 안 끝났어요. 네. 아, 아, 빨간색, 녹색, 두 가지만 네. 어, 입을 수 있어요. 어, 크리스마스라, 또는... 옷 사야 될거 아니면 빨간색 하면 좋겠어요. 빨간색 하면 좋겠어요. 빨간색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패티만 입고 다니실 거예요. 오늘 보이는 책으로 해주세요. 취소 취소하는... 취소 어떻게 하되하요 <웃음> <웃음> <웃음> 네, 취소는 아, 네. 밖으로 나올 수가 없으면 들어가게 거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웃음> 여기 요거 누르시면 네 본인이 쓰신 거예요. 여기는 근데 되게 수준 높으신 것 같아요. 저주세요. 네. 다 잘하시죠? it's 네. a s u b u r not. I'm n 빠 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이 o 요 I'm not. I'm n o I'm m not. I'm i t i 뒤에 세 분이 아, 되게 멋있으니다요 pues. pues. yeah, 그 anyway, yeah. s <oh> n s 시스템. 오늘 나만 보라니 그래서 다시 말거에야 왜냐면 제일 딱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계정을 못찾으세요 가입도 안 돼. 가입안 됐고.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 인트로 부분에서 가입 다 하셨어 이분들이 이미 그때 여기 듣다 하셨다고 하셨어 깜짝 놀랐 신규 추가하고 있다는 거 듣고 짱짱돼있어 아, 너희 <웃음> 그럼 가입은 다하셨단 말인데 <웃음> 미리 하셨어 막 아까 시작하자마자 네. 추가가 들어와 막. 네. <웃음> 음. 그러니까요 아, 이거... <웃음> 제가 놀러 보면그 정도만 하면 사실은 아까 제가 배운 아가혜금은 운정 사례가 댓글 달고 하는 게 끝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사진 올리는 거 그런 건 하면 끝인데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어 금방 금방 하실 것 같아요 활용 같은 경우는 선생님 네그 기본 정보에서 네그 생년월일 있잖아요 네그 네네. 이거를 지울 수는 없나요? 지울 수 있어요 아뭐 어떻게 우리 마 그렇죠 그렇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해죠그거죠아렇이 그렇죠 그렇아 그렇죠 그렇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 그 본인 개인 타임라인 들어가셔 가지고요 여기 여기 들어가면 내 타임라인이고 정보죠 정보 어디요? 아, 어디요? 아그 지금 PC니까 PC로 보여드리고 잠시만 폰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연락처 기본 정보수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설정하는 거에 거 없으시면 돼요 없으시면 어, 됩니다 나만 보기나, 이런 식으로. 신경 없으시면 관심 지금, 지금, 지금, 이금이금 지금, 지두개금는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당연한거 아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네. 음, 음. 조정, 조정, 조정. 아, 조정. 아, 네. 아, 저번 거 아이. 네. 그래 자, 아, 네, 아, 네. 그다음에 자, 휴대폰으로 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석삼자 이렇게 아까 보이시죠? 상단에 4개 중에 여기 들어가시면 내 프로필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또 눌러주시면 자 여기 정보 수정이 있어요 정보 수정 네. 누르시면 아까 같은 창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눌러서 필요한 것들 골라주시면 돼요 네 정보 수정 들어왔는데 아마도 왜저런게안 보이지? 여기 내 정보 더보기 여기 여기 가시면 아, 네. 생일을 바꾸 수정하셨다는뜻이에요 수정 연도를 올해로 정을 시간을 갖는다고. 하나도 같이 했 아무가 변경하지 마 아, 있다, 있다. 내 정보도 보기 <웃음> 네. 아, 나도 나이 20살로. 아니, 그러니까 생일을 없앨 수가 있다고요? 예, 네, 없앨수있 네. 네. 공개를 안하시니요 어떻게 하죠? 여기 있네요 선생님 어, 좀 내려가시면 있어요 아, 내려. 어, 밑으로 쭉 내려왔더니 수정 수정 아까 아니면 없을까 그냥 안 보이게 해도 수정은 <웃음> 차라리 안 보이게 해 거예요 오픈해 의외의 사람들 도 살아가면서 하려 야나그거 아주 중요하다고 도아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웃음> 자 다시. 처음에 <웃음> 여기 보시면, 석삼자, 우측 상단에, 네. 여기, 여기 들어가시면, 네, 내 프로필 보기, 네. 들어가시면, 정보 수정. 네. 거기 눌러, 누르시면, 여기, 내 정보 더보기라고 있죠,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오른쪽으로 꺽쇠. 돼 있는 거를 눌러주시면, 세부 정보가 나와요. 네그서 밑에 여기 수정. 여기 보시면 요걸로 누르시면 이제. 근데 선님은 없어요? 숨겼어. 나 네. 이렇게. 네. 있어요? 얼굴을봐숨기셨 분이 아니시잖아기 나이, 나이냐고잘 하고 싶은 나이든 선물일 것인데. 저는 이제 어머니랑도 친구가 되어 있거든요. 아, 아. 보통은 이제 아, 아. 아들, 그 친구 안해안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막 아, 아. 부모님 차단하고 막 그런 건데. 부모님 차단? <웃음> 네, 왜냐면 나의 행적들이 다나오니까 아. 친구들끼리 아. 막 놀고 막 욕하고 이런 건데. 아. 근데, 엉치나요, 엉치나요. 근데 저도 사실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뵀었는데 끊었죠 근데 다시 이제 어머니랑 친구가 맺어서 지금 어머니가 제가 뭘 하는지 다 아시고 댓글도 뭐 다읽고 하세요 그래요? 네. 뭐하지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 어 얼마 전에 어디 갔더라 이렇게 잘했어? <웃음> 이렇게 다 알고 계세요 엄마 없나? <웃음> 우리가 <뭐라> 엄마야 엄마 아이가. 무슨 왜 있어? 이쪽은 아니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는 엄마지. 어, 네, 음. 네, <뭐라>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신수정 여기 사무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올려주셨죠. 이렇게 제가 전화를 안 받는. 전 전화를 잘안 받거든요. 왜냐하면 그안 보이는 쪽에서 그 뒤쪽으로 자꾸 뭔가 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흔히 이제 어떤 한 모임이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자꾸 따로 불러내시는 분들 있죠 음. 모임 다 끝났는데 공식적인 모임 다 끝났는데 음. 잠깐 일로 와봐 해서 함께 뭔가 도모를 하시고 이런 거좋아는데 그런 것들이 뭐 좋은 일이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들이 사실은 많아요 뭐 온라인 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여기서 여기 조금만 얘기하고 이렇게 조금 하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룹장이나 그 책임자가 커버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이미 다일어나버리문에 그룹장 몰래. 그래서 저는 항상 오픈을 하거든요. 아...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뭐 전화로 이런 거를 해주시 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문자로 저는 아 그러면 그거 말씀하신 거를 올려줄 수 있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올리시는 분, 안 올리시는 분. 근데 주로 안올리시는 분은 뭔가 귀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공개가.. 석을했어요 <웃음> 제가 <웃음>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것들 있죠 약간 꿍꿍이가 있어가지고 이게 올라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제가 걸러낼 수가 있어요 많이 걸러줘요 사실은 실제로 그럼 제가 굳이 그쪽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만약 에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다른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죠 그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픈을 안 하고 갑자기 혼자 막 준비하다가,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아들이나 딸들이 혼자 막 친구들 놀다가 갑자기 전화가지고 엄마는 큰일 났어. 딱 잃어버리면 듣는 나도 당황스러워요. 막. 그래서 도와주기가 더 쉽지가 않아 오히려 더 과정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는 요즘에 이런 거 준비하고 있으니까 쭉 이렇게, 얘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잘못돼도 내가 이렇게 일이 터지면 이렇게 도와줘야겠다라고 준비가 됐죠 그런 식 가능하니까 이왕이면 저는 그래서 카톡이나 전화나 여기 페이스북 보면 메시지가 있거든요 요거는 가급적 공적인 일이 아니고는 잘안 써요 메세지는 뭐지? 메시지는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요거 네, 요거는 우리 카톡처럼 일대일이거든요 일대일? 메신저요? 네네 공개가 안 돼요 보면 메신저 안 깔았다.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깔아야있는거예요 네. 기본이 있는거 아니에요? 네. 여기 보시면 요것도 메신저죠 메신저 네네 네, 네, 메신저 안깔았어 아, 나처럼 네. 아, 아, 영어고 오빠는 정말 쉽던데요. 근데 그 영상 바로 때... <웃음> 깔아도 되죠? 네, 네 깔려있으면 바로 됐고, 안 깔아도 돼요. 나는 영어가 질문한테 주시겠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친구 추가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얼굴 보고. 워낙 요즘에 기술이 발달이기 때 인정할 아, 네. 거예, 네. 인정할 거, 그 <웃음> 인정할 거예요. <건 인정하시죠>. 그 <웃음> <건 인정할> <웃음> 네.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대답을 해주는 것보다 무시하시는 게 네. 좋아요. <웃음> 어, 혹시나 친구가 매 맺어지신 분들은 친구 끊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예를 <웃음> 들면 아, 친구가... <웃음> <그거, 그거> <웃음> <웃음> 자, 여기서 자. 자, 친구가 예를 들면 뭐 이분이 자꾸 나한테 이상한 소리를 한다 네. 뭐 이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니다 좋으신 분이에요 <웃음> <웃음> 여기 친구 지금 체크돼 있죠? 그 파란 색깔로 여기 왼쪽에 아, 요거를 눌러보시면 친구 끊기가 있습니다 끊기가 네, 되면 다시 우리가 친구 전 상태로 돌아가요. 남이었던 상태로.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친구 끊는 거랑 여기 우측에 점3개 보시면 차단이라고 있습니다. 차단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시면 요거 요거 점세개 있는 거. 친구한테 가서 차단. 친구 돼 있는 상태에서 네그 친구 상태로 이걸 누르면 차단이 있는데 차단은 어떤 거냐면 나의 소식이 그 친구에게 안 떠요 그리고 그 친구 소식도 나에게 안 보여요 심지어 검색도 안 돼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람, 이 페이스북상에 없는 사람이 죠초 그러니까 자꾸만 귀찮게 하거나 따로 메시지 보내시는 신경 쓰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냥 차단을 해버리죠 차단 말고 다시 복귀? 복귀도 가능 <웃음> 네 차단해서 <웃음> 다시 그 돌릴 수도 있어요 차단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어, 되죠 그냥 모르는 사람이랑 친, 친구 요청이 들어왔을 때 모르는 사람은 계약했습니까? 냅둬요? 아니면 요청안 <웃음> 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게더 짧은데요? <웃음>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 프로필을 들어갈 수가 있죠 음. 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하는 일이 명확하게 나와있고 <웃음> 그다음에 뭐, 이름이랑 얼굴이 제대로 걸려있다 하시면은 이제 수락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게 조금 힘들 거예요. 구분하기가. 그래서 제일 권해드리는 거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함께 친구가 되어 있는지. 그걸로 처음에는 판단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그냥 친구 요청이 들어왔을 때 삭제 누르면 돼요? 네. 그럼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럼 또 삭제하고 또 들어오면은 차단. 아, 삭제 놀랄막 그러면 저기 혹시나 네. 차단을 했을 때 네. 상대방의 인지는 상대방 알게 되나요? 어... 차단해서, 끊기 차단해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음. 내, 나를 검색을 했을 때 친구로 안 되어 있어요 다시 몇개끔 활성화가 되 있어요 음. 그럼 아이 사람은 날 끊었구나 따로 알림은 안 갑니다 내가 끊었을 때 근데 아, 그 사람이 네. 수는 있구나.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어. 친구 친구관계가 아니면 친구됨이 안 뜨겠죠. 그럼 친구 요청이 네. 들어왔을 때 그냥 삭제를 누르면요. 삭제를 그럼 이제 요청됨이 원래 네. 나갔는데 네. 다시 이제 처음 친구 그걸 요청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바뀌죠. 네. 네. 차단은 아예 검색이 안 돼요. 그 없는 백끈, 사람이돼요 남길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있고 댓글 좀못 남길 수있게 글을 못쓰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내 그렇구나. 타임라인에 그건 이제 또 설정이 가능한데 그거를 이제 너무 시달리시면 그걸 어, 하는게 시달리 좋겠 그렇죠 너무 사람들이 나의 타임라인에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아. 좋진 않죠 5천명이 댓글자로 나와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 오시분분부터터서친친맺맺는자한한해해볼요지지저저랑친친구안안신신분이좀좀 있을 것아요요 박무수님. 아, 박무수님 김수님 박면은님기오시미은여 네. 네. 오시면은 <웃음> <웃음> 여기 오시면은 여기 오시면 여기 오시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페이스북 어떻게 쓰는지랑 그 다음에 내가 왜 써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배워봤고요 아가일결문이랑 문정사를 통해서 배워봤고 이제 저희가 사진 3장을 지금 찍어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 후기를 쓸 거거든요 후기를 왜냐면 이제 항상 오프라인에 했던 것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요? 네 여기 주변에 네, 우리 강의 현장 네. <웃음> 제가 지금 기회를 모여 있으니까 경로를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이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한번 자 저희 또 자각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그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찍을게요. 자 서로 이제 찍어주세요. 서로 세 장씩 찍어서 올리시면 돼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면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니아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중 여기 아... <웃음> 자 바쁜게 돼다창동카메라 터프 나와 못 찍었어 <웃음> 나도 너무 <너는> 잘고 <안> <웃음> 네. 요거 자기가 살짝 설정을 좀 할게요 네, 네 열심히 하시는 모습 응. 보이시지 마시, 저 보시지 마시고 저보시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 <웃음> 네. 설정 나오고 업체 여기 선나 이거 <웃음> 어떻게 올릴지 생각해 <웃음> <세 번째>. 아, 요시어디까지 아, 이 자, 세 장씩 찍어요 네. 세 <웃음> 장. 세 장. 네. 다시. 그래서 이때 어린이 열심히 빅니경 선생님이 이분이었구나. 나 무슨 이렇게 어무 이쁘게 나왔네. 진짜자 잘했네. 자세 날씨 찍으면자 어디 들어가냐면 자첫 번째로 아까 송파 경제사회경제지원센터 여기 센 있죠 센 송파사회적 경제네트워크 센 있어요. 여기 그룹에 있습니다. 그룹, <웃음> 그룹. 자, 그룹에 들어가시면 네, 네. 글쓰기? 여기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아, 이벤트? 이벤트 보이세요? 아, 네자 <웃음> 다시, 다시 들어갈게요. 네. 자, 명, 검색에 네. 네. 손가락 눌러주시면 네. 네.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여기다 쳐주세요. 민수세 네. <웃음> 조금 어, 허락 좀 빠름수라고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비져 있습니다. 뒤에 습니까아마도 <웃음> 초대 안 해줄 거예요. 자 여기 진짜? 여기 검색 다 되셨어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거 여기 새상 모양 나와 있는 거 눌러주세요. 자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룹에 들어오셨어요. 네. 밑에 보시면 이벤트가 있죠 여기. 네. 네. 이벤트? 여기 작년에 찍은 거예요 작년에 아, 저희. 장면이 왔을요1 1다왜우 교수님이 없죠? 자, 여기서. 어디다 한 거야? 이렇게? 여기 화면을 여기 이제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기 글자 있는 부분 눌러주시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이벤트 안쪽으로. 그 다음에 참석 안돼 있으신 분들 참석 함 해주세요. 관심 있다 아니고 참석 함 눌러주시면 돼요. 네? 아까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좀... 기 좀... 좀... 아 네. 자,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게시라고 있어요, 게시. 참석함 누르신 분들은 게시 눌러주세요. 자, 밑에 내려가시면, 이벤트 안에 들어가서 게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글쓰기 나오죠? 오늘 배웠던 거. 마가형 금문 음성사례, 뭐, 페이스북 활용법. <웃음> 배웠습니다. 하시고, 여기 보시면, 저기, 사진기 모양 있습니다. 하단에, 여기, 여기 보시면, 요거요. 요거를 눌러보시면, 이제 아까 찍었던 사진이 나와요. 그거 세장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디가? 에세 장, 아시죠? 아시죠? 이벤트 아, 네. 뭐, 뭐, <웃음> 네. 네. 이벤트 안에 들어가서, 게시. 네. 이벤트 안에 들어가서 게시요? 네. 음. 자. 여기 요청된 했는데 체크가안 되는 거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요청을 받아 줘야 돼요. 이쪽에서. 음, 사진 나왔어요. 강명숙 선생님. 네. 네. 꼭세개 몰려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사진 그냥, 여러 개를 세 개. 글만, 3개. 글만 올려도 되죠. 두개 몰려도 되죠. 애들이 없어 가지고. <웃음> 완료는 해요? 네 사진을 좀 재미라고 완료 네 옆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게시라고 있으니까요 네 당연히 진경준한테 없지? 내 네. SNS에? 안 나오는데 네. 아, 주무요, 그룹 주로. 그룹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룹, 그룹 신경쓰, 칼, 탭이 아까 내가 어떻게 봤는데 <웃음> 어디. 어떻게 내 얼굴이 눈 감은 사진은 없나? 한번 잘 보세요 저, 어저께 다른 곳에 가게 갔는데 저번 주 찍었던 사진은 이제 일주일 뒤에 만난 거예요 내 사진 너무 크게 나왔다고 <웃음> 지워달라고 어떤. 분이 저 너무 커요 지워, 저 깎아주세요 <웃음> 30%만 깎아주세요 네모가 일단 네멘트죠 아 그거는 그 그분을 네. 이렇게 태그라 그래서 네. 알리는건데 안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그도 돼요? 네, 그냥 게시물 올리시고. 근데 저 사진 제가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올리신 다음에 휴대폰을 살짝 밑으로 당기시면 새로 고침이 됩니다. 그, 올리고 이걸 반영을 해야 되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위에 상단에 화살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딱 한번 당겨주면 내가 올린 게 업데이트가 돼요. 최신이. 자 그래서 내려보시면 이제 사진들이 막 나옵니다 SNS 교육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여기 사진 되게 이쁘게 났네요 이거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뒤에도 열정적으로 찍으신 모습들이 개겠 <웃음> 이렇게 안계시야 응. 올라가는 거였요 응. 응. 응. 누르셔서 응. 한번더 누르시면 응. 검은 색깔로 바뀌거든요. 그때 당기시면 돼요. 남희 선님여기서출 e 안 돼? n 고수주님 r e I'm 막 o t sure. I'm n 어 t sure. I'm not sure. 는 m 는 o t sure. I'm not s u r 어 I'm not s 어 r e 어 m not sure. i 고고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는데 저는 안 저걸로 안돼있잖아 n 응. 어아이오경수그어 있어요? 또어다 아니요, 저는 오게 안 오게 보여요. <목소리> <그래요. 웃음> 아니면 다시 그 요청 푸시고 다시 재 요청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자, 간단하게 이제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배웠던 거는 나의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인맥을 늘릴수 있을까? SNS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페이스북 활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섯 가지. 아가 연결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청사 례를 했고 우리가 그룹에 가입을 해서 가입 인사도 남겨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행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모든 오프라인에 있었던 것들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올리는 것까지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뭐 다음에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궁금하신거나 이제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 페이스북에다가 질문을 남겨놓으시면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또 계속해서 연결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머니 올린 거 같은데, 없어서 없는 거는 저희 셋은 어디? 아 제가 마, 마지막 요거 하고 마무리하고 봐드릴게요. 그렇게 네. 하고 오늘 이제 부족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